싶은 남자? 어... 미스터 트로트 예! 트롯!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방송 시간의 제약으로 편집된 마스터 예심 오라트 참가자들의 무대를 전격 방송합니다. 바로 미공개 오라트 스페셜 방송인데요. 오는 10일 화요일 밤 10시에 특별 편성된. TV조선 미스터트로트 미공개 오라트 스페셜은 인생을 걸고 나온 참가자들의 열정과 땀방울을 허투루 놓치지 않고 그들의 사연과 무대를 하나하나 조명합니다. TV조선 김상배 제작본부장은 6일 수준 높은 참가자들이 너무 많았으나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편집된 마스터 예심 오라트 무대들이 있어 이 무대들을 전격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TV조선은 트롯 오디션의 원조 채널로서 공정한 심사를 통한 차세대 트롯 스타를 발굴하면서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라고 시청자들을 향한 각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한